아주 온다는 옛날에 왔었다는 난방원 란봉양 왠이가 그데 맞습니다. 아, 생각보다 진짜 허름하네요 관광객들도 오는 것 같고. 오케이. 주변에는 환경이래요. 진짜 서민 제가 서민 거리 중에 대기 서민 서민적인데 담배도 많이 피고 거리에서. 어제다 해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상당히 아니네요. 그 뒤에는 저희 옛날 스타들 말랑을 하는 랑해가지 있고요. 어, 주연버는 저기 있어요. 네, 사진이 되게 서민적인 곳이에요. 아. 이런 곳을 왔다는 게, 요 친구들이랑 많이 왔나봐요. 뒤쪽에 막그 옛날 알람탐이랑. 제가 이렇습니다. 식당은, 어, 이쪽에 있어요. 네. 개방용. 네, 뭐 화려하지 않지만, 잘온것 같습니다. 수천이 돼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 미군랭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에다가 이렇게 한 거네요. 저는 돼지고있어요 친구는. 어, 닭이에요. 이분들도 이거 비슷한 거 드셨어요. 음료수를 네, 먹어봤는데요. 뭐, 그렇죠. 예. 네. 가격은 57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7이면, 얼마냐? 한 8,000원 정도 좀 넘어요. 근데 음료수까지 같이 해서. 홍콩이 이 사람 앞에 분계 계신데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다 라고 하고요. 네, 그 맛은 괜찮습니다. 주연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아하지만 주연발 상관이 없으면 보통일 수도 있어요. 대만적인 홍콩의 음식. 네, 이제 잘 먹고 가고요. 뒤쪽에 홍고 있는 배우들 사진이 있고요아좀더 찍고 싶은데 바빠서 응. 예, 피해주기 싫어서 또 민퇴 좀 안되니까 그냥 갑니다 예, 그리고 이거 주연발 형님 아 인증사진 인증샷 주인이랑 응. 다섯번째 왔고요그 주연발 형님이 그 자주 가시는 식당을 또 가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서 여기 종업원분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네. 물어봐서 A22번을 타고 한,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그 주연발 형님이 있는 식당을 자주 가는 식당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차흙에플로어시티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주연발 그 형님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런닝맨에서도 소개하려고 했고 22번인데 어 여기 버스 터미널에서 그 강좌우 대교 버스 터미널에서 20번을 어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금방 오네? 네. 자 5분도 금방 오네요 네. 이제 타보겠습니다 그... 버스 터미널입니다 음... 최장대교 마카오비에서곡소를 살려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목소리도> 시웅벌 시운바... 형님이 가끔 자주 오셨다는 식당이 많이 있는 쿨론시티 마켓인데 와 진짜 이거 되게 길어요 예, 거리가 이 근처에 어, 뭐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와, 생각보다 정말 부려서 놀랐어요 전에 갔던 데도 좀 되게 서민적이었는데 예. 여기도 되게 서민적이 거있어요 정류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왔고 여기 샌차 이지 하는 곳인데 네, 주연발 형님이 자주 왔던다는 곳이라고 하고 아, 1 9 4 8년터 있는데 뭐, 네, 이특지금은 제가 유행방도 하고 앞에도 거리도 가게도 가봤지만 어, 유명인의 사진이 없어요 11시인데 사람이 많네요 그만큼 맛에 그리고 가격에 자신이 있나봐요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음식이 또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내모의 네, 아, 모습이고요 어 주현발씨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오신대요 아, 잠깐만. 그래서 되게 서민적인 분위기의 가게예요 앉아서 이렇게 돌면서 찍고 있는데 가게도 있고 아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 아주 서민적인 가게네요 아 음식이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팥점류 콩을 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탑빙수같은게 있어요 반팥 네. 네. 그래서 차, 뜨겁게 먹기도하고 차갑게 먹기도 한데 차게 먹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 플러스 밀크 플러스 티방거후 훨씬 맛있고 부드러운거 좋네요 네. 요거로 단거 좋아하시는 요거 네. 약간 쓴맛 좋아하시면 한테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조연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영화 배우로서도 영어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이분의 선행을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가게를 소야하게 작은데요. 주방에나 세네명 있고요. 밖에나 다섯 명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8명 있어 여덟 명 8명. 아 최소 8명이렇게 네. 되고 음식 맛은 그냥 일반 그러니까 뭐이 서민 음식이 얼마 더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딱 그냥 서민 음식 맛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데 아, 네. 앉으시고 그 네, 이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슬럼가였다 와. 여 살아도 무료로 보여